안녕하십니까 바이오슬립 아카데미 원장 황청풍입니다 오늘은 목과 숨 그리고 잠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정상화 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완전 맞춤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보통 우리가 8시간을 자라 7시간 반을 자라 하는 게 바로 이 수면의 주기 때문에 그럽니다 수면 주기를 보통 평균 90분이기 때문에 5섯 주기를 마치고 나면 약 7시간 반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8시간 자라고 하는데 자, 네 주기만 해도 6시간이죠. 6시간 정도를 하면 자, 깊은 수면 있죠. 그다음에 램수면 있죠. 이 깊은 수면과 램수면이 중요한데 이거를 균형 있게 하게 되고 이쪽 5주기는 좀 보너스 개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6시간은 자라 하지만 누구나 90분 주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음 가령 100분 주기라고 하면 4주기를 하려면 은 6시간이 아니고 한 6시간 반, 7시간을 자야 되겠고 90분이 아니고 60분 주기다 나는 그러면 은 4주기 돌리면 4시간이면 돼요 근데 이 수면의 주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 알람도 안 울리고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깨어나는 그리고 컨디션이 좋다 낮에도 안 졸린다 그렇다면 그 시간이 나의 주기가 되겠죠 그래서 평균 90분 평균 7시간 반요거에서 벗어나서 나만의 수면 주기를 찾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깊은 수면일 때 아, 몸이 회복되고 뇌가 해독되는 시간이고요 이 학습하는 뇌가 학습하는 시간은 이 렘수면이죠 렘수면에서 이루어집니다 자요거는 뭐냐면요 어떤 분의 수면검사 그래프입니다 자 보면 이 W는 wake 깨는 겁니다 계속 깨죠 수십번을 깼습니다 그리고 어, 깊은 수면 N3 이하로 떨어지는 게 깊은 수면인데 깊은 수면이 꼴랑 한 30분도 안 되죠. 렘 수면은 좀 있었습니다. 계속 깼기 때문에 깊은 수면도 거의 없고, 렘 수면만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된 걸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어, 산소포화도입니다. 산소포화도가 90% 이상이지만 중간중간 많이 떨어져 있죠. 이분은 90% 이하로는 떨어진 게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이 상당히 변화가 있죠. 그때마다 잠이 깼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면의 자세, 이거는 등을 대고 누웠을 때 라이트, right, 레프트, 예. 옆으로 잤을 때, 바로 누웠을 때, 또 어, 왼쪽으로 누웠을 때 이처럼 수면의 자세에 따라서도 뭔가 조금씩 다르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은 아, 하이퍼푼이라고 하는 저호흡입니다. 저호흡이 바로 어, 이렇게 나타났었죠. 저호흡이 나타날 때 깹니다. 수면이 깊은 수면을 못 들어가고 계속 깹니다. 렘수면대도 깹니다. 그래서 자꾸 이게 조각조각이 나게 됩니다. 어, 그런데 이 바로 누웠을 때더 많이 나타나고 옆으로 누우면 좀 덜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진단 결과는 뭐냐면 은 AHI 7.2 시간당 7번 정도가 호흡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뭘 해도 그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어, 수면 검사를 받는 이유가 치료를 할때 내가 건강보험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고자 하는데 양압기나 수술에 예,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 이 정도 단계에서는 어, 7이면 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85%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어, 건강보험은 전혀 어, 혜택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분은 많이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뭐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뭐이 정도의 양합기를 쓰기도 그렇고 수술을 해도 별 효과가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되게 애매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호흡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합니다. 스테이지 3, 4라고 하는 깊은 수면이 대략 25% 남지 그래서 이 깊은 수면과 렘수면이 진짜 수면인데 이게 거의 반입니다. 그리고 얕은 수면은 이제 선잠이니까 비몽사몽. 막 잠들 때 나타나는 거. 그리고 중간에 깼다가 잠들기 직전에 이제 얕은 잠. 보통 잠이라고 하는 게 스테이 트인데 이것도 이게 합쳐서 한반 정도. 아까 봤다시피 이분은 보면 깊은 수면이 거의 10%도 안되겠죠. 5%나 많이 부족하죠. 그러면 수면, 깊은 수면이 해야 되는 일들을 제대로 못하죠. 그런데 아까처럼 가벼운 뭐, 경증이라고 하는 분의 상태도 이런데, 심한 무흡증 환자라고 진단받은 사람들을 보면, 숨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칸 하나가 30초니까, 1분 30초 동안 숨을 안 씁니다. 그랬더니, 산소 보다가 뚝뚝뚝뚝뚝뚝뚝 떨어지고, 74%까지 떨어집니다. 이런 일이 계속 생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잠게잠게 아니고, 오히려 자는 게더 위험하다고 할수 있겠죠. 그 정도로 심각한 사람입니다. 뇌가 계속 깹니다. 자, 사람들이 잠을 자다가 내 코구리 의 소리에 내가 놀라서 깼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어떤 경우냐면 숨이 막혀가지고 숨을 못 쉬고 있습니다. 그때 뇌가 각성을 합니다. 깨고 숨을 들이쉴 <웃음> <둘이> 때, <웃음> 막 이래. 심각한 코골 소리가 나죠. 그때 각성이 되면서 내 코골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코골 소리에 그 놀래서 깼다 라는 건아 앞에 무호흡이 있었구나. 내가 산소가 많이 부족한 상태에 빠졌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면서 수면 무호흡증뿐만이 아니고 수면 중에 호흡이 문제가 됐을 경우에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코골이인 거죠. 근데 사람들은 코골 소리에 관심을 갖지만 코골이는 그냥 어떤 현상이고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숨이라고 하는 호흡이라고 하는 수면이라고 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갖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바로 수면의 기능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고 또 산소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세포의 영양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세포의 활성도가 떨어짐으로써 아주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 중요한 것은 바로 숨에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녹음을 해서 들어보면 내 숨소리를 알수 있고 뒤척이는지, 뭐 일을 가는지, 잠꼬대를 하는 그런다 들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 몸의 구조를 보면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해온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이 아니고 직접 오셔서 한번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시죠. 이상 바이오슬립 아카데미 황청풍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